안녕하세요. 이 저기 소고기 이거 저기 뭐냐 국거리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배추로 좀 국을 끓일려고 그래요. 먼저 소고기를 좀이제 볶아야 돼. 고기를 좀 충분히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물부으면은그 국물이 저기 하니까 핏물이 안우러하게 이렇게 이제. 볶아졌으면 쌀뜨물을 불거예요 고기에서 맛있는 물이 우러나게 조금 한참 끓여줘야 돼요 이거 알배기 배추 배추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어요 한 5분 끓였네요 내가 다시마를 넣었어요 이 다시마 좀 넣어주면 좋아요 먼저 건져내고 여기는 에 된장 우리 된장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 여기에 어, 고추장, 음, 음, 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나 국에 고추장 넣는 거안 좋아해서 그냥 된장만 넣을 거예요. 배추를 칼로 착착 부겨서 무도, 무, 이거 쓰던 건데요. 무도 이렇게 착착 부겨서 응, 어, 얇게 썰어야 돼. 넣 되겠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배추하고 무가 물러지면은 그 때, 마늘 넣고, 간을 좀 봐야지. 짱 맞다, 간이. 파좀더 파도 넣어주고. 이럴 때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 맞춰주세요. 우리는 안싱우고 간이 딱 맞네요.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어주고. 후추. 이렇게 이제 그 배추 어, 속대국이 안성됐어요 이게요. 배추가 들어가서 시원해요. 고춧가루가 필요하면 조금만 넣어도 줘 되고. 이렇게 이제 배추로 끓여서요. 어, 가을에 지금부터 이게 먹는 계절에 이게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끓여서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